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RPG와 FPS AOS와 배틀로얄이 두가지가 다른점이 무엇일까요? 글자수? 장르? 유행하는 게임? 그렇다면 콜오브듀티, 어세싱크리드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갈라파고스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임시장 그리고 고인물들은 썩기 마련이듯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게임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980년 현대 rpg의 틀을 제공했던 울티마 온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현대 fps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울펜슈타인 3d가 등장하게 되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자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2009년 세계를 뒤흔든 aos 장르의 선두주자 리그 오브 레전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현대 배틀로얄에서 선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H1Z1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RPG와 FPS는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아주 정통성 있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게임입니다 그리고 AUS와 배틀로얄 불과 생긴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그동안 많은 게임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새롭게 탄생한 신생 장르죠 그렇다면 콜 오브 듀티와 어쌔신 크리드,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최근 작품들이 게임이 이어온 정통성을 과감하게 집어던진 대표적인 게임들입니다.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 게임을 많이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게임들을 해봤을 겁니다. 콜 오브 듀티, 남다른 스케일의 연출과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싱글플레이, 특히 모던어피어 시리즈는 지금 플레이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싱글플레이 덕분에 이름이 알려졌죠 어쌔싱크리드 뭔가 암살이라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요소로 조용히 적들을 암살하는 짜릿한 맛을 선사했었던 어쌔싱크리드그 당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과 경험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계실겁니다 이런 매력점들 때문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두 게임들이 2018년인 지금,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싱글플레이로 많은 게이머들의 신금을 울리고 명성을 가져간 코로비 듀티는 최신작인 블랙옵스4에서 싱글플레이 없이 멀티플레이, 배틀로얄 모드를 넣어 출시하였으며 짜릿한 암살의 재미를 알려주었던 어쌔신크리드는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픈월드 rpg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이 게임들은 분명히 기존의 게임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에겐 큰 반발을 샀겠죠 그렇다곤 하지만 무조건 이 게임들이 잘못했다고 할수 있나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좀 복잡하죠 게임의 정통성을 버렸다는 건 어쩌면 팬들의 기대감을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식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결국 배경, 무기 시스템 등등이 조금씩 변화한다곤 한들 결국 그전 시리즈와 방식 자체는 거의 비슷한 그런 게임이 됩니다 똑같이 누가 나오고 이야기를 듣고 죽이고 결국 보스 잡고 스토리 클리어하고 이런 방식 말이죠 게임이 새로 출시한다고 한들 거시적으로 보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같은 게임을 몇번이고 반복해서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쌔신크리드가 특히 이런 점들이 부각되었고요 덕분에 게임에 큰 변화를 준 시리즈인 오리진전까지는 평가도 그렇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같은 시스템 비슷한 이야기를 3번 5번 8번이고 똑같이 플레이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시리즈에 대한 애착은 점점 떨어지게 될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콜 오브 듀티와 어세신 크리드는 시리즈의 정체성을 조금 버리되 유저들에게 크고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자 큰 결심을 하였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선택은 상당히 게이머들도 반기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시리즈에 대해서도 좋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진성 덕후들은 쉬, 싱글이 없는 게 어떻게 콜오브듀 티냐 암살도 없는 이게 무슨 어쌔신 크리드 냐 그냥 크리드로 이름을 바꿔라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고인물은 그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대작이라고 하는 게임. 그런 게임을 10번이나 반복해서 클리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한 다섯 번째 정도 클리어하고 있으면 육두문자가 입에서 절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결국 위에서 설명한 rpg나 fps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옛날에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스토리를 npc를 통해 읽고 수많은 텍스트들을 보면서 진행한 방식을 아직까지도 많은 rpg들이 이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세계 사람들이 텍스트로 된 컨텐츠보다 영상 혹은 이미지로 이루어진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고 있는데 결국 게임도 텍스트보다는 컷신이나 액션신을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통이라고 할수 있는 오리지널 형식의 게임들은 지금은 그냥 구시대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런 구시대적인 게임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한들 오랜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장수 게임들의 인기를 뒤엎기란 매우 힘들죠. 좋은 예로 한국 PC방 순위들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게임들이 상위권 을 차지하고 있지만 순위권에 들고 있는 국산 게임들은 적어도 10년 이 넘은 장수 게임들이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도 PC에서 굳건한 유저층을 지니고 있는 IP나 출시된 지좀된 게임들이 아직까지 매출 상위권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장이 굳어버렸습니다. 갈라파고스화가 되어버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대형 ip나 오래된 게임들이 자리를 잡고있는 지금 현 게임 시장에서 비슷한 게임을 출시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와우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임을 출시하면 굳이 와우를 즐기던 사람들이 게임을 할까요 어마무시한 새로운 경험이나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지 않는 이상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마치 처음볼땐 신선하고 재밌었지만 지금은 개막장의 클리셰는 다 똑같고 어떻게 싸대기를 맛깔나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느냐 마느냐가 되어버린 한국산 아침 드라마처럼 말이죠 이런 드라마도 돈벌이는 되지만 더 나아가 대중들에겐 이젠 더이상 큰 매력을 느낄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굳이 말하자면 드라마계의 고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맨날 재벌들의 정치극을 그린 그런 드라마처럼 말이죠 때문에 최근에 한국에서 크게 흥행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뭔가 새로우면서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들지 않은 기존의 틀에서 조금은 벗어났지만 매력적인 요소들과 캐릭터로 가득 채운 드라마였습니다 뭐 조금 이야기가 센것 같은데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설명했던 드라마처럼 똑같은 방식의 오래된 게임을 섞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장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바는 없죠 때문에 요즘 게임들을 살펴보면 우직하고 순수한 장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해도 다양한 게임의 요소가 두 가지 이상 들어있죠 단적인 예로 FPS와 RPG의 요소를 적절하게 섞은 데스티니와 더 디비전처럼 말이죠 이런 흐름을 봐서라도 이젠 조금 게임들이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성공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mmorpg도 이미 굵직한 대장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fs는 뭐근 13년이 넘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서든어택을 압도할 만한 인기를 누렸던 게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지금은 다 해외로 넘어가거나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rpg를 포함해서 개발중이라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정통 그리고 순정 장르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됐다는 거죠 모바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대상 후보 게임들만 살펴봐도 후보의 pc 게임은 이젠 보이지도 않고 죄다 모바일 게임입니다 검은사막 블레이드 에픽세븐 열혈강호 이카루스 등 장르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지 장르로 시장이 굳어가게 된다면 특별한 게임이 나오지 않는 한 소수의 게임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건 시간 문제죠 양산형 양산형 하지만 이제는 양산형도 대기업들의 전유물이고 아무리 비벼봤자 어마무시한 자본으로 마케팅을 후려쳐 수익을 땡겨오고 있는 ip들을 앞으로 비슷한 장르의 게임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장이 될겁니다 다시 말해 양산형 또한 끝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들만의 리그로 2009년 전에는 대중들에게 매우 생소했고 새롭게 태어난 장르지만 지금은 큰 주축중 하나인 a o s 처럼 2015년 2017년 고전적인 fps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흥미롭고 방대한 경험을 선사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로얄처럼 2016년 많이 약했던 하이퍼 fps를 매력적인 캐릭터와 배경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오버워치가 그랬듯이 세상은 고전적인 방식의 게임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색다른 시도와 적절한 타협 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게임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게임들이 자신들 게임의 정통성과 변해가는 시장과의 타협을 이루어 자신들의 게임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런 변화의 선두주자는 앞서 설명했듯이 코 a l 드 o 아 어세신크리드 이두가지 게임이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 결과론 적으로는 결국 굳어버린 시장과 옛것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이 올라간 지금을 기준으로 출시를 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을 로스타크 또한 mmorpg 뿐만 아니라 수많은 컨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앞서 설명했던 지루한 옛날 방식의 뻔한 rpg가 아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굳어버린 pc 게임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